얼마나 기다렸나 너절한 과거와 이별할 그날을 홀로에게절를박차고 나와서 우리로 만날 나를 얼마나 기다렸나의 묵은 기억과 이별할 그날을 옛날의 그이는 인생을 안다면 신선이라 어찌 사람이겠소 배 위에 이한번 몰랐으니 어디라도 가보자 오다자 울려 어기야 디어차 나가자 비탄으로 뒤덮인 땅은 뒤로 하고 소리 높여 어기야 디어차 노래해 자아가 시작을 하게 될그 곳은 품 안에 희망을 안았어도 어찌 안 오나겠소 어쨌거나 돛체 펼쳤으니 어디로든 떠나자 닷을 올려 어기야 뛰어자 나가자 불안으로 뒤덮 어기야 디어차 노래해 찾아가 또 다른 내일을 살아낼 그곳을 다채 올려 어기야 디어차 나가자 그림자들에게는 안녕을 고하고 소리 높여 어기야 디어차 노래해 찾아가 또 다른 우리를 기다릴 그곳에